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충류들의 ASMR을 들어볼 건데요 파충류들이 먹이를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이거 마이크만 까면 돼요 <웃음> 이번에는 체리에드와 옐로우풋, 그 다음에 팬케이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또 마이크를 들이대니까다 숨어버리네요 일단 먹는 친구들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베이비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해르만 친구들의 애호박 먹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베이비 친구들이에요. 아, 마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아니야! 애호박 먹으렴. 보셨죠? 마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먹성이 아주 좋은 헤르만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크레스티드 개코. 먹이 먹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비어디 친구가 밀엄을 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놓쳤네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펜서 카멜레온이 밥을 먹는 소리입니다. 슈퍼 미럼이겠죠? 근데 우리가 펜서가 지금 탈피 중이어서 색깔은 이렇게 나오지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그러게 있는 미럼을 사냥할 예정입니다. 망사냥이 끝났고요. 씹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마이크를 가져다 대니까 겁쟁이들 얼음하죠. 이번에는 나일 모니터에게 슈퍼 미러만 한번 먹여볼게요. 벌써 다 먹었네요. 제가 마이크를 갖다 대기 전에 벌써 다 먹어버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죠. 다시 한번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나의 모니터가 슈퍼미러를 먹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바나 모니터가 슈퍼미러를 먹는 소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쟁이라 물고만 있죠? 없는 소리보다 사실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더 요란하죠? 자, 이번에는 몽키테일 친구의 야채 먹방입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이 카메라 울룩증이 있어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꼼짝을 안 하네요. Thank you. 오늘은 이렇게 스마일러의 다양한 친구들의 먹방 소리를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